한다리는 길게 늘려주시고 한 손은 길게 그래서 손가락 피셜 되고 주먹을 쥐셔도 상관없어요. 한 손은 머리 위로 이 상태에서 이 고관절이 축이 된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바닥을 밀면서 옆으로 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3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후! 조이면서 올라옵니다.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이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이마시고 11 12 13 14 15 16복부 조이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17 18 반대쪽 어깨는 내려주세요 1아20 2 스물하나 스2둘 스물셋 스물 손끝 터치는 가급적이면 멀리 여섯 2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이번에는 호흡을 반대로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갑니다. 배를 조이시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둘셋얘도 서른 번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밑으로 내려가면서 후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5 26 27 28 29 30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손을 바닥 어깨 내리시고 등 근육 쓰셔가지고 받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얘를 들어올릴 때이 무릎을 바닥을 밀어주셔야지 고관절이 버텨요 둘 서른 번셋넷 다섯 골반 높이까지 슝 여섯 일곱 치골이 뒤로 안 빠지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머리속 어깨 위로 올라가면 안되는데 어깨 내리시고 등근육을 쓰셔야 돼요팔 길게 주먹 쥐셔도 되고 손가락 펴셔도 되고 저는 주먹 쥐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갔다가 내쉬면서 어. 둘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섯2물 25, 26, 27, 28, 29, 30. 호흡을 반대로 와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후, 스물, 스물 하나, 셋넷 다섯 여덟, 열아홉, 스물, 열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에서 좀 무거워지죠. 여섯, 힘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이번엔 두번째 운동 팔꿈치를 어깨보다 뒤로 내셔가지고 손목과 팔꿈치를 바닥에 눌러주시고 다리 들어서 이 상태 45도 오른쪽으로 회전 양쪽 팔꿈치 힘은 똑같이 주셔야 돼요 똑같은 무게로 한쪽이 지금 덜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에 힘을 주시고 특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왼쪽 팔꿈치에 힘을 더 주셔가지고 버텨주셔야 돼요 하나, 하면서 배를 조여주세요. 둘, 배를 조이고. 셋,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배를 조여주세요.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돌리시면 오른쪽 팔꿈치를 밀어서 하나 후 하면서 배를쏙 집어넣으셔야 돼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20. 천천히. 원위치 한번. 앉혀가지고 어깨 한번 풀어주시고. 반대쪽. 목도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앨범 서포트 이번에는 아까 요렇게 그래서 하나 올리고 둘 올리고 셋넷 다리를 쭉 펴주셔야 돼요 움직이는 다리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 왔어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제 반대쪽 바꿔서 발 펴주시고 하나 마지막! 저시 어디? 원지아유 힘들다 이 상태에서 서클 반대쪽 서클 그래서 허벅지 앞에 근육들이 많이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복부를잘 못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허벅지 앞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운동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스트레칭 10초 정도 그래서 골반이 바닥의 양쪽이 똑같이 닿을 수 있도록 1 2 3 4 5 6 7 8, 9 10.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해지 팔다리 꾹 뻗어주세요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몸을 한번 발목도 한번 돌려주시고 손목도 한번 돌리고 배 발비뼈 더 몸의 볼륨을 줄여줄 수 있는 복행근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복행근 운동 하시기 전에는 호흡을 충분히 연습을 해오셔야지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쿠션을 뒤쪽에 까셔가지고 동작을 하시면 돼요. 쭉 뻗으신 상태에서 수건 같은 거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구부정하게, 롤 다운이기 때문에 롤로 만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롤로 마신 상태에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밑으로 내려주시고, 30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60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호흡 세번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그래서 롤업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동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섯 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면서 하나. 그래서 배가 떨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 셋.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어깨 푹. 60도에서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오실게요 이제 한번 했어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다운 하나 둘 그래서 골반을 뒤로 넘기셔야 돼요 셋 다시 60도 하나 둘 이렇게 들이마시고 후셋 천천히, 그럼 배가 엄청 조여지면서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어 어깨 힘 빼고. 셋. 60도, 하나. 둘. 셋.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어나기 네 번째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30도 둘 배를 꽉셋 60도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u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30도, 둘, 셋. 다시 들이마시고, 60도, 하나, 저도 오랜만에 복부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요. 운동을 다 마치신 상태에서는 아니면 중간중간에 복부 운동 같은 경우는 잘 못쓰면 허리 근육을 쓰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근육들이 너무 과도하게 쓰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